안녕하세요. 직장에 입사한지는 5년이 되었고 연봉은 남부럽지 않을 만큼 받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연봉이라 남부럽지 않게 살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쩌다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주식으로 6개월 동안 3천만원 정도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처음 170만원 정도 손실을 보았는데 빨리 복구하고 싶은 마음에 미수몰빵으로 매매를 하였고 몇번 손실을 보니까 순식간에 깡통나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주식으로 손실 본거 충분히 다시 벌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주식 계좌로 입금하여 1억 원의 손실을 더 보았습니다. 이 상태가 되니 점점 알수 없는 늪으로 빠지는 것 같더군요. 어머님께서 평생 일해서 장만하신 집을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명의로 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돈을 모두를 날려버린 거죠. 우선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만약 어머니가 충격으로 쓰러지실까봐 망설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너무 답답했습니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그냥 열심히 벌어서 갚아 나가야 했습니다. 잠시 신용대출이라도 받아서 옵션으로 한 방에 한 방이면 해결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행으로 옮기진 못하였습니다. 저보다 더 많이 날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는 그 돈으로 미천삼아 허황된 꿈을 꿨었죠 주식 투자가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너무 무리하게 투자해서 주식을 사놓으면 평일 날 쉬는 날에도 놀러가지도 못하고 모니터 앞에서 쳐해야 했던 날들이었습니다. 나스닥 때문에 새벽이나 돼야 잠이 들었고 눈 뜨면 장기시 10분 전부터 가슴이 뛰고 그러더군요. 장기 투자를 해도 반토막 나고 세력주 쪼져가도 반토막 나고 미수몰빵으로 했더니 더 빨리 깡통이더군요. 3년 동안은 주식과는 인연을 끊고 편안한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어머니 주택담보대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고 지금은 주식하기 전에 상태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투자한 돈은 현금으로 찾기 전에는 내 돈이 아닙니다. 돈으로 1억을 벌든 10억을 벌든 사람들이 그거 현금으로 찾을까요? 아닐 겁니다. 일부분 찾을 수도 있지만 그걸 다시 100억 만들고 싶어 하겠죠. 그러다 보면 다시 10억이 1억되고 1억이 천만원 될겁니다 뭐든 벌 수도 있지만 잃을 수도 있는 것이 주식투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식은 투자라는 말은 안 어울립니다 투기가 맞겠죠 세력주나 쫓아다니고 뜬금없는 루머나 찾고 내부인만이 아는 정보에 의해 폭락이유도 모르고 폭등이유도알수 없는 주식시장입니다 카지노가 돈 버는 이유는 길러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게임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겠죠. 확률적으로 이기는 것보다 질 확률이 높은 거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랍시고 차트가 어떻고 하는 것도 결국 통계와 확률 게임에 불과한 거죠. 정해지지 않은 미래는 예측은 가능할지 몰라도 그 예측이라는 것이 현실이 될 확률은 엄청 낮습니다. 마치 지구를 향해 날라오는 혜성이 지구와 충돌할 확률처럼 알고 있지만 정확하지 않은 거죠. 한참 주식에 재미를 붙여서 매일 증권 관련 사이트에 돌아다닌 시간이 2시간 정도로 주식에 빠져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주식으로 흥한 자, 주식으로 망한다고 떠났다가 지난달에 받은 월급과 보너스를 합하여 약간의 종자돈을 마련해서 다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약간의 종자돈을 아직까지 주식에 투자하지는 않았지만 매일 주가와 몇몇 관심 종목의 주가 흐름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마음을 기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연말 배당이라도 받으면 은행이자보다는 낫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다시 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들어오기 전의 마음은 절대 우량주와 배당이 유망한 안정적인 종목만 봐야지 하고 며칠 전부터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라 참 간사하고 요상한 것이라고 조금만 돌아보니까 역시나 3년 전과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돈 넣고 돈 먹기. 정말 웃긴 게 200만원 없는 셈치고 맘 편하게 매매를 해보았습니다. 3개월 만에 570만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부담없이 매매를 하니까 즐겁더군요. 물론 돈 벌자고 하는 짓이지만 아직 카지노는 가보지 않았지만 거대한 도박기계를 놓고서 도박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누가 빨리 대담하게 치고 빠지느냐 는 싸움인 것 같습니다. 저도 한때는 잘되는 날은 미수몰빵으로 오전에만 원금의 20% 정도의 수익을 올린 날도 있을 정도로 단타에는 일가견이 있었거든요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다고 해야 하나요? 물론 얼마큼의 순발력과 판단력이 필요했지만요 처음의 마음은 그냥 배당 관련 우량주나 살려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시작과 동시에 저의 관심은 현재 형성된 코스닥 관심 종목으로만 기울여지더군요 예전 벌은 나온다고 치고 빠지기를 몇번 했었죠 물론 뉴스에 의존한 치고 빠지기였습니다. 결과는 세금을 제하니까 6만원 마이너스가 나더군요. 총 거래대금이 5천만원 정도 되니까 세금도 만만치 않더군요. 3년 정도 쉬어서 그런지 아직 감이 안 잡혀서 수익을 못 내고 끝나게 되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장이 마감될 시간이 오니까 다시 정신을 차렸습니다. 어리석은 짓이 단타인 것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되었습니다. 아마 내일도 아침부터 폐장까지 단타로 주식을 거래할 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리고 테마를 형성하는 종목에 빠져있는 분들도 있겠죠. 결국에는 최종에서는 그러한 형태의 거래 방식은 수익률과는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좀 안정적인 거래가 결국에는 수익으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점은 불변의 치이지만 마음의 안정한 상태에서 해야 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 벌면 좋아서 밤새 술 퍼먹고 잃으면 잃어서 술품 없고 그건 사람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바로 서지 않는 한 결코 오지 않습니다. 왜냐면 오늘 벌어서 쓴 100만원은 내일 잃을지 모르는 100만원이기 때문이죠. 차용해서 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일도 벌겠다고요? 확신하십니까? 200만원 잃으면 다행일지도 모릅니다. 투자자분들 모두 현실에서 사시길 바랍니다. 투자라는 것은 미래를 보고하는 것이지만 거기에 매달린다면 미래뿐만 아니라 현실에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시간에도 살수 없습니다. 백만원 벌길 기다리지 마시고 오늘 만은 있을 때 마트에 가서 닭한 마리라도 사서 가족들과 먹는 것이 내일 백만원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식에서 성공하는 비결도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옛날에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기 친구들을 자랑하였습니다. 학벌이 높은 친구, 재산이 많은 친구, 높은 권세를 가진 친구. 아들은 그런 친구를 둔 자신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느 날그 아들을 불렀습니다. 너는 내 친구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 같구나. 나도 내 친구가 몇 있는데 누가 더 진정한 친구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 그날 아버지는 키우던 돼지를 죽인 후 멍석에 둘둘 말아 지게 위에 얹은 다음 아들로 하여금 먼저 확식 높은 친구 집에 찾아가도록 시켰습니다. 아들은 그 친구에게 자신이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말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아들의 지게 위 멍석에서는 피가 흘러나와 땅에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의 친구는 대문을 닫으면서 그런 일이라면 다시는 나를 찾아오지 말라고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번에는 재산이 많은 친구를 찾아갔지만 역시 절규하자는 말과 함께 문전박대를 당하였습니다. 권세가 많은 친구를 포함하여 아는 모든 친구들을 다 찾아가 보았지만 누구 하나 그 아들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 뒤를 따르거라. 그러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지게를 지고 자신의 한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대문을 열고 나온 친구에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가 그만 실수로 한 사람을 죽이고 말았네. 어찌해야 할지 몰라 자네를 찾아왔네. 그러자 아버지의 친구가 말했습니다. 많이 고통스럽겠군. 그러나 상심하지 말게. 일단 나와 함께 자네 집으로 가서 이 일을 차근차근 해결하도록 하세. 내가 힘 닿는 대로 도와줌세. 그리고 자기가 그 지게를 지고 친구 집으로 앞장서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그 사람을 죽이게 된 경이며 일의 자초지종을 상세히 물었습니다. 그제서야 아버지는 친구에게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다른 친구들을 모두 불러 그 돼지를 잡아 잔치를 벌였습니다. 아버지의 친구들이 둘러앉은 자리에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나 친구가 될수 없으며 또한 아무나 친구로 사귀어서는 안 되는 법이다. 그런데 성공비 결과는 어떤 연관이 되는지요? 오둔한 사람이라서. 응. 제가 분석하자면 학벌이 높은 친구 잘나가는 IT성장주 재산이 많은 친구 시가총액 성위주 높은 권세를 가진주 세력이 깊이 개입한주 아버지의 중마고 내가 가장 잘 아는 주, 결국 자신이 잘 알고 깊이 있게 분석한 주식만 가지고 거래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암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